여러분, <웃음> <웃음> 전에 그 며칠 전에, 아, 제가 항상 영상을 미리 찍어놓기 전, 저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이 방송될 때쯤에는 꽤 시간이 흐른 들 거예요. 어느 분이 그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무슨 댓글이냐라고 한다면, 아, 나도 참 한심하대요. 이렇게 맨날 타로를 보고서 하루 울고 하루 웃고 한다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음이 닫죠그 응. 옛날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농촌에서 사람이 적을 때그 이웃간의 끈끈한 정들 어, 연인간, 부분간의,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뭔가 동지애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더 뭐 많아지다 보니까 다 경쟁이야 내가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어, 내가 죽는 거야 어, 이 삶의 전쟁, 쩐의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무서울 지경이 돼버렸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혼자 노는 게 몸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어, 전에는 혼자 논다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었잖아요. 3년을 갔다가 혼자 놀아보니까 어때요. 이젠 너무 익숙해. 음, 안 하던 취미도 생겼잖아. 혼자서 집에서 뭐 중얼거리던가 아니면 게임이랑 게임을 섭렵하던가 아니면 이제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어떤 모임으로 채팅방 같은 것도 이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게 적어지고 음, 그러니까 자꾸 사람이 움츠러드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니까 음, 못 믿을 세상입니다 암튼 그래서 오늘의 주제예요 그 사람은 우리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웃음> 서로 하고 너무 뜬금없다고요? 아 그냥 개, 개연성 없어 그냥 갑자기 주제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뻘쭘해서 자 카드 골라놨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썸연애재에다 각기 다른 방향으로 리딩을 해드릴게요. 카드를 골라주세요. 여러분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어, 다 고르셨다면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썸일 경우에, 어디 봅시다. 어, 이거 내려놓고. 자, 썸일 경우에, 음. 아니, 썸서부터 이러면 어떡하지? <웃음> 뭐, 그럴 수 있지. 왜요? 라고 한다면은, 뭐, 사람이란 게 그래요. 나만 상처를 받으란 법 있어요.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도 있고 왜 소극적이냐라고 한다면 실망할 어, 실망하는 게 싫으니까. 음. 그 사람에 대해서또 너무 깊큰말 있잖아요. 너무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헤어짐이 잦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우리는 헤어짐이 굉장히 잦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방어하는 거지. 어, 자기 방어한다라고 봐요. 자, 그렇게 하고 연인일 경우에는 음, 속상하신 것 같아. 네,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연인인데 너무 음, 너무까지는 아니고 이제 슬슬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부탁하면 그냥 건성건성 어, 해 주고 아니면 자기야 내가 이거 해 달랬잖아. 그러면 어어어 어, 어, 그래 알았어 아그 이런 건 자기가 할수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이제 슬슬 이제 슬슬 <웃음> 저기 막 꾀를 부리기 시작한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지 아니한가 근데 이 거는요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자 그렇게 하고 재에는요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 어쩌면 이 사람이 때를 기다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때를 기다 일 수도 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본다던가, 아니면 푸샤나 이런 거 요즘은 뭐 알려고 들면 얼마든지 알수 있는 시제나, 특히 한국에서. lt 빠르다 빨 어. 저기 막 우리의 인, 그 저기 막 우리의 인터넷 수사대는 그렇지 못 찾는 게 없다 다 찾은다 다다 찾죠 그러니까 서로를 갖다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음, 때를 기다리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수,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본다는 거는 그냥 아직까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몰라요 그냥 그냥 보는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습니까? 우리도 꼭 재회를 원하서라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어, 이별이 이별이 익숙해지지 않아서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별도 익숙해지나요? 그럼요, 익숙해지죠. 이따 있다, 있다. 이 이별이 잦으면요, 나중에는 되게 쉽게 쉽게 잊혀져요. 음, 이별도 습관이다. <웃음> 어디 봅시다. 음, 자 만약 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인연을 <웃음>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마음을 아직까지는 내노려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요?라고 한다면은 어이 사람은 누구를 갖다가 그게 처음부터 쉽게 쉽게 어 시작이 쉽지가 않아. 시작도 쉽지가 않고, 상처도 그렇게 쉽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 이 1번 카드를 뽑은 사람이 남자일지 여자일진 그건 모르잖아요. 그어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한 번에, 한, 뭐, 한 번만 사랑의 상처를 알았겠어? 그래도, 뭐, 나이에 따라서, 어. 사랑의 상처의 개수는 달라지지만, 그래도 사랑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까지는 조금 답답하고 진부한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수 있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시작해도 되나, 어, 시작하지 말아, 어, 어,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음, 그런 고민들로, 왜, 어, 너무 자기가 아프기 싫다? 다치기 싫다? 이건 쌍방에 마찬가지 아닌가? 아프고,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다치고 싶겠어요? 사람한테 마음을 주어서. 아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조금 신중한 것 같아요. 신중하다 못해 너무 좀 답답하다. 어, 좀 답답한 게 없지 않다 싶어요. 근데 그게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신중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그 신중하게 하는 것에서는요 과거의 연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 왜요 과거 의 연인이 좋아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꼭 좋다 라고 말할 수가 없지 어, 과거의 연인의 상처가 아직 지워지지 않아서 지워지지 않아서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음, 여러분들은 속상하시겠어요. 음. 근데 이게 참, 그,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 여러분들한테 가려고, 여러분한테 마음이 기울었는데, 갑자기, 옛 연인한테 자니? 라고 왔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럴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이 사람이 갑자기, 어, 그냥 추억을 갖다가 생각하게 된게 아닌가? 어, 과거의 연인이 기억이 났다라는 거야. 이 중요한 시기에? 헐, 대박. <웃음> 어이가 없네? 어.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요. 참, 여러,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떠한 리액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진짜 속 터지겠다. 어, 이거는 속 터질 노릇이에요.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사랑하는 사이라면 우리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한다면은 음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이다 이 사람은요 어 조금 그냥 이제 익숙해졌잖아 이 정도는 내가 어, 어, 내가 너에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냐 뭐이 이 정도인 거 같아요 아 그러고 어떻게 맨날 맨날 너, 너, 나도 나의 개인 생활이란 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맨날 맨날 너만 바라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니가 어느 정도는, 왜냐면 요즘에 일이 좀 그래. 저기, 막, 할 일도 많고, 불쑥불쑥 얘기치 않는 일이 튀어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좀, 니가, 어, 좀, 핵, 니가 하면 안 될까? 그런 것 같아요. 니가 하면 안 될까? 어, 그냥, 나, 내가, 너가 싫어서라기 보다는, 그냥 내가 할 일이 많고, 이제는, 니가 나를 갖다가 조금만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매번 내가 너한테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좀, 음. 이제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식어졌다라기보다는 그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거어 그런 것들이 조금 그렇다라는 거야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뭐뭐 뭐 다야 그렇게 아니면 여러분이 그렇게 해줬을 수도 있고 뭐 입장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매번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매번 뭘 어떻게 맞춰주냐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 대화를 통해서 맞춰 나가야 되는데 너무 나만 그만 좀 시켜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뭘 그렇게 시켰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 그, 여러분하고 이제 만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해달라는 걸이 사람은 나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사랑이 무르 익고 서로에게 익숙해지니까, 어, 이제 너는 내 거라는 좀 안심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너를 갖다 내 걸로 만드는 동안 못한게 있잖아. 그것 좀 하면 안 될까라는 거예요. 어요 정도는 네가 봐줄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건데, 그게 조금 대화가 안 통한 게 아닌가? 어, 여러분은 좀 변했다. 자기 변했어. 섭섭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는 못겠지만 이 사람은 또이 사람의 입장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니까 어, 조금 요런 요정, 요 정도는 좀 타협해가지고 살짝... 어. 좀 숨쉴 구멍을 내주는 것, 개개 각자 좀 개인적인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좀 어떨까 싶네요. 음, 이 사람이 조금 그래요. 요즘에 대화가 많이 없어졌잖아.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거야. 뭐 그렇게 뭐 애정이 확 식었다라기보다는 조금 전 같지는 않은 정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연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이포 안드 나왔잖아. 이제는 안정 정도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조금 자기 좀 봐달라라는 거죠. 네, 제외인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은 제외는. 게 여러분인지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으흠, 여기는요 어떠한 상황을 갖다가 어, 보는 것 같아 일단은 일단은 뭐. 뭐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어한 좋은 때, 제외는 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봐요.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뭐 어떻게 지내긴 어떻게 지내요. 그냥 뭐 특별하게 뭘 이것저것 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그냥 가볍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자기 할일 하면서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비기 수는 없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뭘까 싶어? 음. 개중에는, 개중에는 다른 안식처를 찾아서 떠난 느낌도 있어요. 음 개중에는. 그니까, 러 여러분을 갖다 여러분하고 헤, 헤어지고 한동안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 힘든 거를 지나서 주변 동료지 아니면, 뭐, 자기가 그, 거래처, 거래처에 아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요즘에 그 인터넷으로 커플, 커플 같은 거 되게 많이 되잖아. 어, 그, 저기, 막, 그래서 커플, 어, 맞아 아는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 중에서 지금 연인이 생긴 것 같은데 재회는 당분간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음, 이 재회는 조금 당분간은 힘들겠다.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 누군가 따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재회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한동안 조금 힘든 시간을 거친 건 마, 맞는데, 아, 이게 이건가 보다. 어, 아, 여기는, 음. 재회는 힘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아, 여러분 생, 아, 누구를 만난 건 맞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여기서 지금, 썸에서, 어, 썸에서 이게 그러면은 <웃음> 여러분한테 연락이 온 건가? 와 이거 썸하고 제외하고 어쩜 이러지? <웃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이 나는 것 같아. 지금 누구를 만나긴 만나서 새로 시작하는 단계? 어 그냥 알아가는 단계? 저 사람을 갖다 좀 알아봐야겠다라는... 어, 왜냐면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힘들었거든요. 음. 힘들었고 어, 진짜 이 길이 맞는 길인가라고 하면서도 이 사람도 한숨을 쉬면서 지내왔었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 주, 자기 주변에서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짝찾기 있잖아요. 그걸 수도 있고 하여간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어, 저기, 마, 그래. 저기, 마, 맘 먹었어. 어 조금 호감을 느끼는 사람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 여러분이 생각난 거 아닌가? 어, 여러분들이 생각났다라고 그래요. 그게 여긴가? <웃음> 이게 뭐야, 썸에서는. 저기, 이 사귈까 말까, 사귈까 말까 하다가, 옛 연인한테 연락이 오는 바람에, 갑자기 이게 지금, 스탑이 됐거든요. 여기도 갑자기 그러는 느낌이 나.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음, 알아서들 해석해서야겠는데. 아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썸이라면 어 썸이라면 옛 연인한테 연락이 오는 바람에 갑자기 멈춰 섰거나. 어 만약에 재회라면. 내가 새로운, 기, 새로운 길을 그 사람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 생각이 나고, 발목이 잡혔다거나 그런 거예요. 음. 자, 이 천사님 카드가 하나가 남았죠? 어디 봅시다. 음. 몇주 내에 결정이 나겠다라는 것 같은데, 음. 뭐가 결정이 나냐라고 하면, 썸인 경우에는, 어. 몇주 내에 가보다 이거 하, 해도 돼도, 해, 해나 안 해나, 마찬가지. 아무 뭐 쓸모없는 카드가 나왔네. 어. 예스도 아니고, 저기 막, 순도 아니고, 이게 뭐지? 이, 런 말은 나도 할줄 아는데. 아, 지금 카드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니까 기다려보라라는 것 같아. 결정이 날 때까지. 아, 이거 답답하겠다. Within, 여기 Within, the next few weeks.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뭐야. weeks나 기다려? few weeks? oh my god. 어, 이걸 어떻게 기다리지? 답답해서? 음. 내가 아까 그 인트로에서 그랬잖아요. 그, 저기, 막, 타 타로, 매일같이 타로만 보면서 지낸다고, 답답하다고, 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이게 딱, 어떻게 인트로하고 이렇게 딱 맞지? 음, 일본 카드는요, 기다려야 돼요. 뭐, 카드 자체가 애매해. 음. 뭐, 답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음, 죄송합니다 나 솔직히 이렇게 되면 뒷처리 안 하고 나오는 것 같아서 찜찜한데 뭐 어떻게 뭐 카드가 딱 여기서 넥스트 피 위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덮붙게 되면 어그로를 끌게 되거든요 음, 그 탑에서 소설 쓰는 거지 뭐 아무튼 그래도 딱 오늘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1번 네, 카드 리딩 잠 조금 더 지켜봅시다 어, 썸이든 재회든그 어, 다음에 연애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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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그 사람은 우리 인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먼저 썸일 때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이 사람 맘 먹었는데 음, 무슨 맘만 먹었을까 어디 봅시다 그래도 이 사람은 답답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음, 여러분한테 자기가 할수 있는 건다 어, 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음, 물론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음, 연애일 때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웃음> 어디 갔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뭐 클럽 같은 데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화려한 노래방을 갔다가 음 여럿이 어울려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속이고 갔을 때는 왜 갔겠어? 어 그렇다라는 거죠. 암튼 그렇겠고 제외일 경우에는 음 조금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제외는 이 사람이 뭐, 내가, 뭐, 자, 이 사람이 얼만큼, 할 만큼, 얼만큼 했을지는 모르겠어. 여러분한테 얼마의 마음을 주고, 얼마의 최선을 다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살짝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인지, I don't think so. 음. 어디? 자, 여기 썸일 때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썸일 때는 좋네. 음, 썸일 때는, 일단 액면은 그래. 액면상은 되게 좋다. 음. 흠. 음. <웃음> 아, 어. 이거 땀나는 거, 이렇게 인티 이렇게 하나 좀 해놔야겠어. 어. 왜요? 라고 한다면은, 아, 썸인데, 참. 이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응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야. 응. 으, 이 사람이야 어 으, 그래 결심했어 어,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잊고 누군가를 잊고 응. 새로운 길을 가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응. 그 근데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것까지는 미지수, 미지수겠지 수 싶어요 음, 그렇지만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어, 과거 사람은 사람으로 있고서 여러분한테 돌, 어, 돌격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생각이 많다 이게 사람이요 어, 과거의 연인을 갖다가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면, 어, 이 사람 그런 것 같네. 어, 과거의 연인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아요. 어. 어쩌면은 그게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노했을 수도 있지만 과거의 자신의 연인이 지금 혼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홀로 남겨놓고 어, 지금 발걸, 발걸음이 떼지지 않는다. 머리가 복잡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음. 여, 이게 썸이잖아. 여러분하고 썸을 타면서 여러분을 갖다 알아 나가면서 더 이상 어, 예,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 계속 하기는 하는데, 뭔가를 분주하게 여러분한테 많이 액션을 취하긴 취해요. 그렇지만, 어, 그 자리 아닌가? 어. 그냥 맨날, 예를 들자면, 가끔 바,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극장 가고, 밥, 바, 만나서 밥, 먹고 차, 차 마시고 극장 가고, 딱 거기까지고 더 발전을, 가, 더 발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구역에서 정, 어, 정지? 어, 정차가 딱 돼버렸어. 음. 비행기가 날려가, 날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 다시 활주로로 돌아와갖고, 연료 좀 채우고 갈게요. 하는 것처럼, 갑자기 돌아와갖고 움직이지를 않아. 음, 그런 것 같아, 요 썸일 때는. 자, 그러면은, 연애일 때는 어떻게 됐나. 연애일 때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한걸 같아. 그걸 갖다가 들킨 게 아닌가. 이 사람도 여러분한테 그렇게 거짓말을 갖다가 이 쉽게 한건 아니에요. 어. 이 사람도 나름 갈등이 있었어. 왜냐하면 들키면 큰일 난다 라는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럴 마음은 아니었지만 순간 자기가 어,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 너무 하고 싶었던 거라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어, 그런 경우 많지 있지 않나요? 어, 뭐, 여자들도 그렇지 않아? 여자든 남자든, 이게 예를 들어서 내남친내 여친이, 어, 뭐, 클럽 같은 데 가는 거안 좋아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어, 뭐, 클럽이든, 노래방이든, 그것도 내 동창들하고 모여서, 근데 거기 동창에 됐다 멋있는 애가 있다던가. 암튼, 그런 케이스야. 내가, 아니면은, 과거에 내가 짝사랑했던 오빠가 나온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암튼, 그런 거라라는 거지. 그런 유에 꼭 짝사랑이 아니더라도 거기 누군가가 오는 거야. 음. 아니면은, 그뭐 그런, 남자들끼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친구들 뭐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건져주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럴 때 여자친구 데리고 갈수 없잖아. 어, 그런 거예요 그래, 예, 그랬는데 그걸, 그걸 갖다가 자기도 조금 떳떳지 못한 데 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수 있겠다 크게 들통이 났다 라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는 작은 문제가 아닌데 어.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네가 나를 갖다가 진짜 사랑을 한다고 라 하면 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니? 라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여러분 눈치를 갖다가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 여러분 헤어지자 그랬어요?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음, 헤어지자 그랬을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어, 뭐큰 사건 사고가 벌어진 것 같아. 음. 거짓말을 갖다 좀센거 했나? 이게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여기 나오니 두 카드로 볼 때, 여러분들한테 이게 한두 번 했었던 게 아니라, 어, 걸핏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설마 한 번에 거짓말로 무너질 연인이 어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뚜껑이 확 어저기 됐지 않았겠는가? 어, 여러분이 몰랐던 걸 갖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어디 간다라고 해놓고서 딴데 간 거지. 딴데 뭐? 어. 왜냐하면 지금 이 카드가 이거 하나 나왔어.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단정은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의심이 간다라는 거지. 음, 뭐, 마음을 주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갖다가 품에 안았다거나, 아니면, 막 저기, 막그 뭐지, 뭐야, 쓸데없이 희롱하는 거 있잖아요. 뭐, 에, 아유, 너 오늘 섹시하네. 어, 가슴 축이는데 하면서, 어, 괜히 스킨십하고 한번 하고, 막 그런 거. 어쩌면 그런 걸 들켰을 수도 있고, 들켰, 들켰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지 싶어요. 음. 아, 나 지금 이게 연애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웃음> 왜냐면다 그렇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지. 어, 아무튼 여긴 스킵 왜요? 라고 한다면 은 아, 이게 만약에 완전히 양다리로 발명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멱살을 좀 잡고서 좀 그랬다 그러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지. 아무튼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제외로 건너갑시다. 갑자기요? 기다려봐요. 재해가 너무 많이 기다렸잖아. 나도 지금 이 재해를 리딩하면서 이걸 갖다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지. 어, 나 이런 게너 내가 이래서 연인 관계를 갖다가 안 하는 거예요. 뭐, 결혼하게 될까? 이런 거안 하는 거야. 만약에 노라고 나와봐. 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서 못하겠어. 나는, 나는 솔직히 썸, 썸이나, 썸이나 재해까지는 괜찮아. 그렇지만 연애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 자, 어디 봅시다. 음. 아, 여기 제외는요, 음. 상대방이 후회를 하고 있기는, 후회를 하고 있어요. 어,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음. 하고 있기는 하고 있지만, 뭐, 여러분한테 어떠한 제스처를 보내고 용서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어, 저기, 막, 좀,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뭘더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지. 이 너무 큰 죄를 지어는 이게 여기예요 지금?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음. 이 사람은 이거, 이 사람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나만은 있어. 나만은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이 용서해주기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다 백퍼는 아니에요. 백퍼는 음, 아니다라고 봐. 어,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것도요 솔직히 제외도 만나서 한번 저걸 해봐야 돼요 뭐냐면 만나서 그 지금 이 미안해하는 거나 용서를 바라는 이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런 척할 수도 있잖아요 나 어, 여러분하고 헤어지니까 달리 다른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비를 피해가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여기서는 아직 그렇게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을 갖다가 가 간절하게 원한다라고까지는, 어, 진짜 간절함은 안 나왔어요. 음, 그냥 일반적인 후에, 어, 일반적인 용서를 구하는 거, 어, 아, 좀 용서 좀 해줬으면 좋겠네. 이런 거고, 대단한 호폭풍까지는 아니지 싶어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재해가 된다 하더라도요, 어, 여러분들이 다시 이 사람한테 훅 빠져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갖다 두고서, 이 사람이 진심으로 여러분, 여러분한테, 어, 미안함을 느끼고, 어, 여러분한테, 어, 그 미안하니까, 어떻게 그 보상을 해주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를 봐야 될것 같은데. 그냥 이게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음. 그냥 딱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니까, 아, 얘 완전히, 와, 얘내 매력에 뻑같구나 하고서 어깨뽕 확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아, 내가 너무 저 자세로 나간 거 아닌가? 다시 다, 어, 다시 이제 어깨에 힘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보라라는 거지. 왜냐하면은요, 헤어짐에도요,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좀 기회를 줄 필요는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음.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으니까 음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 여러분과의 인연을 갖다 가요 음 그래도 조금 더 남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사람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어느정도 구부려야 될 지는 약간 미지수 눈치가 좀 없어요 어 그래도 나 눈치가 없는데 나름 눈치를 챙기려고 노력은 겁나게 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음 조금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제외도 어, 용서해주길 바라지만 이 사람이 적극적이 좀 돼야지 그래도 용서도 이 사람이 적극적이 돼서 와야, 와서 용서를 해줘야 내가 그래도 큰 소리를 칠수 있지 용서를 갖다가 해주길 바라는데 내가 알아서 어, 눈치채고 가서 용서를 해준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고마워하냐? 남자, 남자들이 남자 그런 거 고마워하던가요? 음, 남성 부름이 뽑으신 분 어, 저 고마워, 하, 할, 사람인가?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사람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지. 여기서 정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야. 자, 천사님 카드 한번 봅시다. 하, 천사님 카드 다시 뽑을게. 이건 말도 안 된다. <웃음> <웃음> 장난해? 네, 가끔 천사님이 이럴 때 있어. <웃음> 어쩔 때요? 어, 조크 할 때, 조크. <웃음> 참, 아니, 몇년 뒤, 참. 아, 몇년 뒤라고 그러면은, 음, 뭐, 1년 뒤쯤? 뭐, 그러면, 뭐, 1년, 1년씩이나 썸 타고, 뭐, 1년씩이나 지금, 여, 여, 지금, 연애 중에 싸웠는데, 헤어질, 헤어질 위기에 놓여있는데, 이게 몇 년씩이나, 이 나간다 그러면, 1년 넘게 간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지. 천사님, 이거는 안 할게요. <웃음> 자, 하나 고릅시다. 요게, 요게 눈에 띄었죠? 음, 기회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 무엇에 대한 기회일까? 음, 무엇에 대한 기회일까? 어디 봅시다. 무엇에 대한 기회일까? 무엇에 대한 기회일까? 음. 어디 봅시다. 무엇에, 무엇에 대한 기일지 될수 있으면은요. 어, 제외도 그렇고 만약에 연락이 오면은요 다시 한번 음, 로맨스를 갖다가 펼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천사님은 얘기해줘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웃음> 제 얘기는 아니에요. 천사님께서는 그런다. <웃음> 천사님한테 떼는기는 거 아니냐요. 그리고 어뭐 어쩔 수 없지 뭐나 나도 살고 봐야지 아무튼 여기서는요 사랑 어, 사랑은 어,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아 싸웠다 하더라도 신뢰가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동안 우리가 싸온 정들이 마음 속에 남아 있다 이렇게 저기 정이 남아 있다라고 하잖아요. 어 그리고 이 지금 썸도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로맨스의 기회. 근데 아닐 수도 있지.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썸이 여길 수도 있잖아. 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게 제외로 가는 것일 수도 있고, 조금 지켜봐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이걸 갖다가 가장 정확한 건 이걸 한 파트씩, 한 파트씩, 한 파트씩 봐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해. 음, 이 우리 인연을 갖다가 썸일 때는요, 조금 고민은 하겠으나, 이 사람의 어, 쪽, 어, 어떻게 할 건지 기다려 봐라. 만약에 그, 그, 이거는요, 둘다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어 과거의 연인이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그러니까 두고 봐라. 이 로맨스의 시작이 꼭어 썸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뜻도 된다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 봅시다. 어이 진짜 이번 카드는요. 애매해요. 음. 이 근데 요게 조금 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도 로맨스에 가깝고 어, 여기도 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외도 그쵸? 정에 가깝지 않겠는가 그럼 몇대몇 이라고 한다면요 은 55대 45그 정도로 박빙이에요. 음, 진짜 박빙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박빙이어서 답을 못 내리겠으니까 천사님을 불러온 거 아닙니까 답을 못 내릴 때는 천사님이 최고야 <웃음>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 그냥 재미를 보세요. 음 저기 막 내일은 또 내일에 또 태양이 떨어오잖아. 내일은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 이 카드가 이렇게 불확실하게 나왔다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나왔죠? 그렇다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내일 t 비컨티뉴 오케이. 자, 여러분 내일 이 시간까지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인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음저 썸일 경우에는요, 긍정적으로 생각한대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어, 연락이 올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하고의 만남을 갖다가, 진짜, 어, 어떤, 아직까지 보조카드를 안 뽑아봤으니까, 음, 굉장히 진짜 파지티브한 마인드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아. 음, 호감이 있어요. 어, 뭐, 아직까진 뜨거운 사랑, 아니, 썸에서 뭘 뜨거워, 뜨겁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하게, 순수한 호감? 어, 이물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어, 그런 호감을 갖고 있겠다라는 거죠. 나, 연애일 경우에는요, 하하 연애일 경우에 여기 좀 문제가 있어서 이거 여러분들 이게 그 사람은 우리 인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라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맨날 혼자 두고서 어디 싸돌아다니 나보지? 음 그럴 수도 있겠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 외로울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외로울 수 있는 시기고, 잠깐 의심이 드는 시기? 어,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인간이 뭐하고, 어디서 뭐하고 있길래, 어, 이, 이 사람 자기에서 자꾸 인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게 아닌가 싶네? 음. 그리고, 어, 재회일 경우에는요, 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길을, 갔, 여러분의 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음. 뭐, 꼭, 뭐 여자라고 해서, 어. 진짜, 눈물로 밤을 지새우란 법이 있나? 어. 남자라고 해서 꼭, 어. 저기, 막 바람을 피고 그러란 법 있나? 그런 법은 없어요. 음. 그, 여자는 뭐, 다 지를 기다려줘야 돼? 내가 자, 어,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건 아니지. 음. 자이재일 경우에는요. 이 사람이 너무 자기 마음대로였을 수도 있어요. 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훌훌 털고 여러분들의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한테 너무 어, 그 뭐지? 넌덜머리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정작 이렇게 넌덜머리를 갖다가 상대방에 느끼게 할 정도의 이 사람은요. 어 오히려 여러분들 더 잊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상대방에게 넌덜머리가 난다는 느낌을 줄 정도면 이 사람 성격 다안 봐도 비디오잖아 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성격이 이상이 있는 거다라는 거지. 음. 내 것만 내 거고 배려심이 좀 없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진짜 홀가분하게 아, 나 얘기를 가련다 하고서 어떤 미련조 미련조차 없이 그냥 가는 것 같아. 음. 자, 여기 썸일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썸일 경우에는 연락이 올, 오지 싶어 어, 연락이 오, 오지 싶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아무리 기다려도 어, 전에 여, 얘기 잘 끝났는데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봤는데 얘기도 잘 통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 그냥 나만의 착각이었나 싶어가지고 나 혼자 꿈에다 색칠한 건가? 그 사람은 날았다가 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이 사람은요, 그렇게 막 자주 연락하고 뭐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응. 어 그냥, 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좋으면은 매번 연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냥 자기 그 시간표대로 자, 어, 자기의 어떤 주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순수하게 다, 이 사람은 순수해요. 어, 계산하지 않았어. 음, 개선하지 않았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 지레짐작해갖고 걱정을 한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다가올 것 같아요. 음, 다가오겠다, 썸은. 어, 그러고 이 사람은요 오히려 이 여러분한테 그 금방 다가올 것처럼 해놓고서 금방 다가오지 못한 이유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거절을 당할까봐 어 나름대로 저기 막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치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 가야 되나 말아야 돼?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좀 서로를 알아가 보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사람도 고민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썸이실 경우 좀 기다려봐요 음. 다락 카드는 제네랄 이에서 100%는 아니지 싶어요 하지만 카드 자체가 죄다 긍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 그렇게 나쁘게 나온 거는 별로 없어 어쩌면 연락이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고요 제멋대로일 수도 있는 건 그런 거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이 사람의 일이 있잖아 이 사람도 열일하는 사람이에요 어 바빠 음 그런데 어,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거절 당할, 거절의 두려움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한테 빨리빨리 못 다가오는 것 뿐이지. 때가 되면 다가올 것 같은데, 썸은? 음, 썸은 그래요. 음,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100%는 아니야. 음. 자, 그리고 연애일 경우에는, 음, 그냥 가볍게 싸우지 말고 전처럼 맛집도 다니고 그래봐요. 왜 놀러다니면서 이렇게 싸워 둘이. 음, 그런 건 있지. 싸우게 되는 건 있어요. 왜 그러냐고 라 한다면 은이 음, 사람이 어쩌면 은 불평불만이 많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너무 생각없이 말을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도 여러분 놓고서 자기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진 거 아닌가 음. 그래서 이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한다면 그냥 편하다라고 생각해요 가족같이 생각한다 이제 사랑도 너무너무 무르익었지 이 정도면 사랑이 너무너무 무르익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그뭐 조심성이나 이런 건 없어 어, 자기 맘대로야 아, 이제, 이제 이렇게 제이 해도 되겠지 어, 이제 너와 나는 안정계도에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러라고 생각하고서 이 사람은요 아기는 별로 없어요 어. 그,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는 안 들지. 뭔가 꼼꼼하게 뭐 해주는 거 없고 맨날 덤벙덤벙 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못마땅할 수도 있어요. 음. 그렇다 할지라도 아기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관계에 있어서, 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맞고, 여러분들을 참으로 아끼지 않겠는가. 어, 여러분들을 아끼고 있는 거 맞아요. 어, 아끼고 있는 거 맞고, 조금, 이 사람이, 어, 저기, 막 제, 제 멋대로? 어, 제 멋대로인 걸, 제멋대로인 것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는 있겠으나 그 캐릭터는 고치지 못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이 사람 자체가 보니까 천상 자체가 음 그렇게 저기하지는 않아. 악인은 아, 아, 없는데 어 악인은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어서 갖고 싶어하는 그런 건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요즘에 조금 반항을 하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경향이 없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예, 예전처럼 알콩달콩하지는 않겠으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 변함이 없다라고 봐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고 연애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갖다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연애도 그렇고 자기 일도 그렇고 둘다 완벽하게 되지 못해 못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이게 연인들은요 서로 맞춰 나가다 맞춰 나간다라는 거야 아 100% 만족하는 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연애하면서 내일을 갖다가 어, 완전하게 할 수는 없고 내일을 완전하게 하면서 연애를 갖다 또 완벽하게 하기도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여기는요 조금 서로 서로를 갖다가 이해를 해주고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음. 내 여인을 외롭게 하, 어, 외롭게 두지 말고 어, 뭐 조금 옛날에 뭐 2, 3일에 한 번씩 만났다라고 하면 은 4, 5일에 한 번씩 만나더라도 맛있는 것좀 먹으러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질이 중요한 거잖아 그리고 이사람들 자기 할 일이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어디 보아 보아요. 자, 그 다음에, 재회. 제외. 재회도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냐라고 본다면,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좋아하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 자기의 그 어느 거 하나도 여러분들한테 꼭 여러분들한테만 이런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성향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싶지 않다. 어, 내거 어느 걸 하나도 라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욕심쟁이 우후훗? 이거라는 거지. 어, 여러, 그,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음, 짜증도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음,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것은 그래도 만약에 음, 어느 정도 것은 해결이 될까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어, 이것 때문에 될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음될수 있을 것 같은데 될수 있을 것같아 근데, 이게, 이 그, 엇갈려, 철로가 엇갈렸다 그래야 되나? 음, 철로가 엇갈려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여러분한테 맞춰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좀 들으려 하지 않, 않겠다. 들으려 하지 않겠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됐,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다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음 다시 다가오겠다 여기는 그 재회가 가능할 수 있겠다 재회가 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음 여러분들이 그 그럴 것 같아 어, 이 재회를 해가지고 음, 어, 이 사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제 완벽한 죄는 되지 않을 수, 있, 되지, 되지 않지, 않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살짝은 변한 척은 할수 있겠으나 사람이 변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음 회의가 느끼는 회의 회의를 느낄 수 있겠다 음, 아니면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제회를 하고파서 어떠한제스처를 보냈는데 여러분들이 웃기는 소리 난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라고 이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그 재회의 몸짓을 여러분들이 거절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후회를 하는 걸 수도 있죠. 어떤 후회 진작에 잘할 걸 하고 어 그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천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나라고 한다면 풍요로울 것이다라고 한데 뭐가 풍요롭냐라고 한다면은 음 아, 나 이걸 갖다또 꿈보다 해몽이야 <웃음> 썸인 경우에도 괜찮지 어, 썸은 괜찮다 어, 연애도 어, 괜찮다 어, 연애도 괜찮다 근데 제외는 아 재회는 따로 뽑아야겠다. 이건 맞지가 않아. 어, 연애나 어, 썸에는 맞, 맞지. 연애하고 썸에는 풍요롭다. 지금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지. 만족스럽다라고 보면 되겠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만족스럽다라는 것은 재회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금 혼자 있는 라이프가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지. 재미 재미 재미 재미 재미는 어떤가요? 제 제의 제의 제의 제외, 제의 제외, 제의는 뭐야? 아! 와 대박. 와 대박. 그렇지?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게 만족스럽다. 어, 해피하다. 이거예요. 어. 정 어, 여기서 지금 엉뚱한 거 나오면, 나또땀 삐질삐질. 와,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어붙여야 돼? 어, 재회는 아니 된다. 어, 진짜 혼자 있는 게 행복하다. 지금 너무, 진짜 지금, 지금 생활이 너무 마음에 든다라는 거야. 어, 내, 내 해석이 맞았어.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저기, 뭐, 썸이나 연애는, 어, 썸도 좋고, 연애도 괜찮아요. 어, 조금 한, 한발한발 한발 양보해서 좀 스케줄을 조정해봐요. 음,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인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썸일 경우에, 음, 썸일 경우에는 어디 봅시다. 지금 이 사람은 어, 연애할 상황은 아니지 싶어요. 음. 연애할 상황이 아니지 싶다. 음,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뭐 끌려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음, 뭔데요?라고 하면 그 보조카드 뽑아봐야겠지. 자, 연애를 본다면은요. <웃음> 이 사람이 여러분 행복 해피하게 안 해줘요. 어, 사랑하는 건 맞아. 어, 사랑하는 건 맞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너무 세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여러분이 어떻게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돼. 음, 할수 있는 사람은 못 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어, 연애요. 어, 너무너무 좋대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어, 지금 완전히 다 띵오아야. <웃음> 여러분하고 너무너무 만족한데, 연애는. 자, 그럼 재회는요? 재회는, 제외는... 지금 이 사람이요, 조금 힘이 들지 않겠는가. 심적으로 좀 힘들고, 맞지 못해 꾸역꾸역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고, 이게 어쩌면 이치지, 음. 아,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라고 하면은, 재회는 좀 솔직히, 만약에 재회를 기다리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 보조 카드를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한번 뽑아 보아요. 나도 솔직히 아, 선생님 전 솔직히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요. 소, 여러분 솔직히 말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음뭐왜 어, 어,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카드에 고스란히 나오는데 그 마음을 아는데 거기다 대가되고 희망을 갖다 진짜 낫으로 싹둑 빼는 게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음 쉽지 않아요. 뭐 저기 막 간혹 가다가 어, 저는 솔직한 게 좋아요. 팩폭 해주세요 그러는데. 와 이게 팩폭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 확 깨고 싶어서 그렇지만 아닌 팩폭을 듣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 아프거든 자기도 느끼고 있어 그거를 갖다가 근데 그거 갖다가 확인하면 어 가슴 찢어진다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음, 자 여기 지금 이 썸은요 어 미안해요 진짜 이때 그 팩폭을 얘기했는데 안될 수도 있겠다 음이 사람이요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에 대한 호감이 없어서냐, 그건 아니에요. 호감이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호감은 있어요. 호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어떻게 못해요. 뭘 어떻게 못하냐라고 한다면, 누구를 사귈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에요. 음. 왜요라고 한다면, 어... 예 어쩌면은 어쩌면 은 다는 아니고 만약에 이 지금 이 상대가 돌싱이에요 어 돌싱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 돌싱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그 뭐지 그 양육비 뭐 이런걸 갖다가 보내줘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만약에 돌싱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요 이 지금 이 사람 상황에 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갖다가 계속 해야 돼 예를 그게 무슨 뜻이냐라면요 요만큼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씩을 계속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쩌면은 어 옛날에 뭔가 해놨던 걸로 인해서 어, 이 사람이 돈이 계속 나가야 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빚보증을 섰다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연애를 갔다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두고 떠나가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은 있어. 그렇지만 어상 연애를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음 너무 바빠. 어, 뭐, 이게 무엇이냐라고 안 나면은 어쩌면은, 야, 이게 지금 카드 조금 밀을 걸로 말할 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뭔가 묶인 게 있어요. 어, 뭔가 묶인 게 있어. 그, 그것, 그게 끝나야지만 이 사람이, 어, 꿈쩍할 수 있는 룸이 생기는데, 이게 당분간은, 이 당분간이라는 게 뭐, 일주, 이주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을 할수 있는, 어, 어떤 정신적인 마음, 육체적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음, 그,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심장에 뛰는 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거 갖다가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그거 갖다가 자기가 제어를 하고, 누르고, 여러분을 향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갖다가, 누르고서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야지,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그게 뭐, 뭔 일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 보증을 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아까도 그랬잖아 위자료나 양육비를 갖다 계속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음~ 그런 거지 뭐 하여간 이 사람이 일을 갖다가 되게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솔직히 이 사람은요 저 머리가 침 그~ 베개에 다, 닿자마자 고라떨어질 수도 있어 어~ 음. 그래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싶어요. 음,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어좀 순수한 부분이 있는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을 조금 잘 믿어 어, 사람을 잘 믿어서 생긴 일일 수도 있겠다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게 제네랄이고 카드가 나온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근거로 해서 말을 하기, 해, 하니까 정확도는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그냥 재미로만 봐 음, 우리 인연을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마음에 있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은요 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어, 그 소가 그 코에다가 이거 끼자 콧돌에 끼잖아요 그거 딱 잡히면 어떻게 돼? 요 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 그거 잡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암튼 자 그럼 연애인 경우는 어떡하냐 연애는 너무너무 좋은데 음 연애는 뭐 흠잡을 데 없어요 음, 어디 봅시다 그래도 받, 받는 이유가 있잖아 음, 근데 여러분이 본 이유는 있겠네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이 조금 음, 여, 자기는 되게 되게 좋지만 여러분은 되게 되게 까지는 아닐 수 있겠다 싶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이게 뭐죠 음. 이 사람만 좋은 거였네 음. 음, 이사람의 욕심이 엄청나게 많네 그래서 본것 같네 연애요? 글쎄 음, 이사람은 여러분과의 인연을 갖다 내 목소리 방금 변하, 변했죠? 음, 방금 변했다라고 봐이사람은 음,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음, 이 사람 저기 뭐야 잘, 잘 봐요 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여러분한테 아무 약속도 안 했죠? 음, 그냥 내가 그랬잖아 이 사람만 좋다고 그리고 여러분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불안했을 거야 이거 다는 아니에요 어, 다는 아니야 어, 저기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은요 여러분 거 아니니까 안 봐도 돼요 어, 어이 사람은 그 와이프 있잖아요 음. 이 와이프가 있는 걸 들킬까 봐 전전긍긍했을 수도 있어. 음. 근데 왜 그랬냐 라면 와이프랑 멀리 있던가? 어, 이게 저기만 멀리 떨어져서 음. 있던가? 음.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가 뭐가 있어? 와이프가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그 남자가 뽑았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뭐가 필요해? 육체적인 그런 게 필요하잖아. 한참 때라면. 그러니까 속이면서 만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만 좋았다라는 건 아무런 약속도 안 했잖아. 음, 아무런 약속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한테든, 아니면 남편한테든 연락이 왔을 거다 싶어. 음,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음, 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니까 어, 어디 봅시다. 저기 막전 부인한테 연락이 왔. 만약에 전 부인한테 연락이 온게 아니다. 전 부인 전 남편한테 연락이 온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하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거다라는 거야둘중 하나다. 어. 왜저 설마 이거 이이4번 카드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연애라고 하시는 분이 다어 그렇겠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중 하나다. 음이 사람은 지금 되게 좋다라는 거지. 어. 음 조금 화가 나기는 하는데. 어, 그럼 몇대 몇이냐고 한다면은, 뭐, 이게 지금 카드가 얼마 안 나와서 이거 조금 더 뽑아야겠다. 음, 카드를 조금 더 뽑아야 될것 같아. 요 너무 적은 카드 가지고서 얘기하기에는, 음. 이 사람은 음, 자기 말을 잘안 지켜요. 어, 말은 또 그를 또말 말에 또 저기 되면은 어, 저기 뭐 자기 말을 다안 지켜 약속을 잘안 지킬 거예요. 아마 연애한 연애 중이신데도 이 카드를 봤다면 여러분도 뭔가. 찜찜한 게 있으니까 보지 않았겠는가. 난 솔직히 액면 두 개로 나와서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본인만 좋았던 거야. 요이 사람은 본인만 좋았어. 굉장히 사람이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라고 봐. 음, 어떠한 인정에 얽매이지 인정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니지 않겠는가. 음, 여러 뭐, 아이, 죄송. 음, 더 뽑고 싶은데 자꾸 방해가 들어오네. 음. 저,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알려줄다고 한다. 음. 이게 뭘까. 카드가 참 애매하게, 안 알려주려고 자꾸 카드가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그런 것 같아. 예. 그럴 때 있나? 예, 있어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너무 미리 아는 것도 좋은 게 아니지 싶어. 음, 그래서 굳이 알려고 들지 말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어. 음. 여기는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 실망할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조금만 더 두고 봐요. 단는 단은 아닐 수도 있으니, 음, 이게 제네럴이니까 다야 그렇겠습니까? 음, 하지만 실망한 일이 생긴다는 걸로 나오는 거 봐서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조금만 두고 봅시다. 그게 뭔지. 음, 때가 되면 알기 싫다 하더라도 알수 있을 것이니. 어 자, 아 갑자 기 이것 때문에 기분 기분 팍 쳐졌다. <웃음> 아 파이팅 자. 그다음에 재회를 한번 볼까요? 재회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가지고 그렇게 재밌게 살지는 잘 살지는 못했어요. 어, 헤어지고 나서 어쩌면 뭐 술독에 빠져 살거나 만약에 술을 못 마신다라고 하면 방에 틀어박혀 갖고 어, 벽에다 칠 머리를 찢질 수도 있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 대한 어. 마음은 계속 남아 있지 않겠는가? 어, 계속 남아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사나이가 사랑이가 어, 사나이 티는 안낼 거예요. 음, 여러분도 뭐 얼굴에다가 뭐 아픈 거티 내고 다녀 나 실연당했어라고 그러진 않잖아. 마찬가지지. 그, 그리고 음. 그냥 자기 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씩씩하게 음, 그냥 내가 내가 미친놈이다. 저기, 막, 개난짓 했다. 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후회는, 후회를 하면서 그냥 그, 머리는 되게 되게 복잡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주변에 이 사람한테 들이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 들이대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누군가를 갖다가 아직까지는 사귀려고 들,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진 게이 사람은 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건 아니지 싶어 헤어진 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아직까지는 여러분을 향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제외로 이어질 확률은 그닥 높지는 않아요. 음, 꼭 사람이 마음이 남았다 해서 재가 되고, 마음이 안 남았다 해서 재가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어떠한 흐름에 의해서, 그치. 그냥 인연이 더 남았으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거고, 인연이 다 됐으니까 어쩌다 보니까 별 같지 않은 일이, 그냥 이게 헤어질 이유야 싶은 것 같고도 헤어진다라는 거지. 자, 우리 천사님은 뭐라 그는지 한번 보아보아요. 아,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다, 라고, 아 얘기해주네. 음, 썸도 그렇고, 어, 연애도 그렇고, 여기 재회도 그렇고, 4번 카드는 전체적으로, 어, 좋은 시, 어, 조, 좋고 적당한 시간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재회도 조금 더 두고 봐요. 음, 재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재회가 원한다고다 뜻대로 되지는 않아. 그, 뭐, 타로카드 보면 내재 재회 될 거라고 연락 올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달 두 달일지 육 개월일지 그건 어떻게 알아? 음왜냐면은요이 운의 흐림이라는 게 음, 우리가 길을 가 퇴근해서 집에를 가잖아요. 어, 집에를 가면은 어, 가는 길에 배가 고프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뭘를 사야 돼서 아 오늘은 저기 족발이 먹고 싶다라고 했는데 가는 길에 내가 바로 내려서 살수 있는 족발이 없다라는 거야. 어 먹고는 싶은데 그래서 아 그래서 딱 갈라 그러니까 저쪽에 막 길을 건너서 돌아서 뭐 어떻게 진짜 힘들게 가야 되는데 트라픽이 교통이 너무너무 막히는 거예요 배는 고프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여길 가야 돼? 아 그냥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 갈등이 생기잖아요 응. 보이긴 보였는데 그것처럼 재회도 그거예요. 재회할 기계가 생겼지만은 내 상황이 안 되면 그것도 그 스쳐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지. 응. 인연이 여기 있는데 내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거지. 인연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계속 가는 길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재회도 여기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가는 길에 어, 상황이 안 되면 제외도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상황이니까 그쪽의 상황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쉬운 듯 쉬운 듯 하면서 쉽지 않은 게 바로 인연이다라는 거예요. 남자들 바람둥이 그렇게 많죠. 그치만, 바람 피는 사람들 봐봐요. 다 제대로 되는 사람 있나? 유부녀 아니면 술집, 술집, 그, 유흥업소 직원. 유흥업소 직원이 누구한테 마, 음을 줘요? 어, 자기네 직업이 그건데? 응? 그걸로 돈 벌어먹는 건데, 마음 안 주잖아. 근데 남자들은, 어, 내 여자가 딴데 가서 뒹구르는 건 싫어도 더 거의 가선 지는 뒹구르고 있다라는 거지. 이게 남이 여자잖아, 여기도. 암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이 쉽지가 않아. 음, 쉬운 듯, 쉬운 듯 해도 쉽지가 않아. 바람을 펴도 다, 어, 그런데 가서 피지. 그 멀쩡한 사람이 그, 그렇게, 그렇게 되기는 힘들지 않겠나라는 거죠. 암튼, 아, 요즘 요 지경이어서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4번 카드 기운 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